내가 요즘 그 시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안경을 골라야 돼 그러자 그러자 근데 아유. 주인이 어디로 간 거야 그러게 아 안경을 빨리 맞춰야 되는데 이거 아유. 안경 보러 오셨어요? <웃음> 예 아유 잘 오셨습니다 예, 예, 예. 우선 시력 검사부터 하시죠? 예, 예 그렇게 하세요 자 이걸로 눈을 가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. 네. 아유 이게 보이십니까? <웃음> 안 보여요 이거는 <웃음> 안 보여요 이거는 이거는 안 보여요! 아이고! 저는 뭐 있습니까? 어, 안 보여! 아이고, 이거 끝안보여저가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, 안 지금! 어. 아이저가안 아니, 보이는 거 아니에요? 큰일 난다! 뭐야고 임마! 이상하게 소매치기 하고 싶네. <웃음> 뭐 소매치기 있는 거니?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안녕하세요! 아이고, 아이고! 야 죄송합니다. 네. 안녕, 보러 오셨구나. 예, 예. 예, 예. 아이고, 예. 이거 이쁘네. 음. 아버지, 음. 이거 어때요, 음. 이거? 네. 네. 야! 어? 너 뭐야? 이용열입니다. 참참 아, 아유, 나한테 막습니다 대체로 대체로. 아니 요즘 되고 500원 들리가 들어가는 콧구멍에? 에이, 하지 마. 한 하지마, 번에 너무너무 잘. 아이 어간 이거.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. 그럼 뭐 하는 거예요? 그 이사의 콧구멍에 저금하고 싶네. 아, 진짜. <웃음> 아, 뭐 하는 거예요? 어, 그럼 저안경은 골랐습니까? 아, 제가 깜빡했는데요. 네. 내가 예전에 여기에서 그 봐둔 안경테가 있어요. 오, 음. 어, 그러세요? 예. 잠깐요, 이거. 요 금태가 선생님 겁니까? 아유, 이 비싼 건제게 아닙니다. 그럼 좀. 요 은퇴가 선생님 겁니까? 아왜 이렇게 고급스럽게 보이는 건제거 아니에요? 어 와. 그럼 저이 구리 태가니까시냐예이버름한게제 네 <웃음> 겁니다. 정직한 전기 정... 이 세태 다 가져. 아유 고맙습니다. 나는이만 뽕. 아유, 고맙습니다. <웃음> 뭐 하는 거야? 이상하게 30년 명이야. 정신 자려 제발 긴장 좀 하자. 아유 <웃음> 내가. 제... 그럼요 안약을 좀 넣고 계세요 저랑 퇴차주로 갈게요 예좋습니다 아버지 이쪽 왼쪽 눈도 좀 넣으세요 예. 여기 왼쪽 눈도 이렇게 넣어야지 아이고 아버지 울어요? 예. 왜 울고 그래요? 왜 나이 먹고 말을 못 하지 말고 발 발발발사이다 아 죄송합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아 물메달이 왔습니다 아니. 나이 든장바왜울고 그래? 마누이 나고 치파 나가면 도망갔어요 아유, <웃음> 아유 내 얼굴 보고 웃어야지 웃어 웃어 이중보이십게 <웃음> 아니 나 보고 왜 웃어야지 비웃는 네 거야? 아니 웃게 생겼으니까 웃지 그럼 어찌하라고 웃으시면 되죠 <웃음> 울다 웃으면 니몸댕이덜라니까요 어, 어, 어, 어, 어, 어. 아마 지금쯤 풍성해졌을겁니다 나 어이 대나 어이 돼풍성해졌어풍 어이 어어요 어이 어이 이어 아주 티처리 어떻게 하나? 헉. 아 그럴 때는 어. 닦지 말고 씻으세요 물로닦지 <웃음> 말고 <웃음> 씻으세요 물로물로 <물러, 물러 웃음> 씻으세요 <웃음> 아 그럼 그러니까, 되겠어 가 그럼 되겠어? 뭐가 그럼 되겠정 뭐가 그 제발 긴장 좀. 하그어 뭐가 그어그어 뭐가 그어 뭐가 어 뭐가 그어요가어어뭐뭐 예! 음. 선글라스 하나 주세요 아 g i 드릴게한 예, 구나 선글라스, 예, 예, 예. 아이고, 이 선글라스 아니, 하나 r a s s Songrass! Songrass! Songrass! s o n g r a 아비 s 아 n g r a s s Songrass! s 죄송합니다 다른 선글라스 음. 없어요 다른 거? 아 이거 빨간색 선글라스가 하나 있는데 이거 어울릴 겁니다 야 이거 되게, 되게 좋아하는 색깔인 싸게 해드릴게 예, 예. 빨간색이 좋아 예, 예. 아, 아유. 돌이야! 돌이야! 어디 불렀어? 다 있어! 다 있어! 돌이야! 꺼야지 꺼야지! 야불로꺼불로불로까지불로까지 안녕하세요 생방생 1위 연예입니다 오늘은요 영화 터미널의 대중인공 아놀드 수원 재롱원 씨를 만들러오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는 아놀드 수원 재롱원입니다 자 그럼 앨범 연기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수원제나거 씨 앨범 연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<웃음> 저, 저 뭐가 연구야 정신 차려 제발 긴장 좀, 긴장 좀 하자! 하자 아이고 기가이 많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아, 예, 예. 자 요스텔을 어떻게 한번 써보세요 예, 예. 예. 자아유 어떠세요 어, 깜깜해 어? 어? 안보여 어? 어? 어? 안 안보여 안보여 청아 청아 청아 우리 청이 어디왔냐 청아 아이고, 청아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이 저좀 주시오. <웃음> 나오 문자 사장다 사장님. 참 아이스크림이 는 거예요. 빨리 아버지 안경 맞춰달라니까. 어, 내 다른 스타일도 하나 가져왔는데. 자, 자. 그래? 자 요런 스타일 어떠세요? 에? 누구세요? 백범 김글세. <웃음> 우리 문을 낭독하기 전에 나와 함께할 동지구만. 조영금지라. 반갑네. 수원재는 겁니다. 오마. 어. 아니 이 자식은 고이즈미. 네, 네. 이 자식 뭐니? 아, 왜지려요 이상이 수드라 패고 싶네. 아, 진짜 그러니까 속션하네. 내가 속션하겠냐? 시션하그냐 네. 선글라스 공짜라. 고맙습니다. 속원해 어, 공짜에게. 아, 오늘 오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제 물 정수기 올려놓고 갈게요. 그래, 네, 그래, 네. 그래, 네. 그래, 안녕하세요, 삼광동 비리입니다 오늘은요, 소방차 컴백 무대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. 소방차.